터치 갈리용 <목소리> <목소리> 슈하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아, 마스터에 와서 부족한 걸 많이 느껴가지고 폐관 수련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이제 저는 투 마스터 오너입니다 김오띠 이번판 상대는 니달리인데요 니달리는 레드 먹고 바로 우리 블루로 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어워드를 필수로 박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와드 뀌혔죠 경험치 두셈 이거 늦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놔야 됩니다. 일단 카이사 정화라서 바텀도 이득 아까 핑크와드라서 안오는 것 같네요. 초반 운영은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니달리 상대로는 지금 바텀이 솔킬를딴 것도 이 와드 경험치를 먹고 먼저 라인 푸시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요인이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물론 플레이어가 잘한거지만 나이스 나이스 탑. 괜찮아요 아랫바이게 주세요 저는 윗게 먹고 탑갱 찌르던가 귀환각 봐줄게요 왜냐면 저 레오나가 없어서 아랫바이게 먹기 힘들거든요 딱 한번 찌르려고 했는데 어디 와든가봐요 빼는거 보니까 마가신 뽑았죠 이제 피들이 지금 센 타이밍입니다 아직 얘네들 귀환을 안했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척 해주고 여기도 와드죠 이해가 다 와드니까 제이스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전 아래로 내려갈거예요 예전에 보다 성장을 잘해놔서 무조건 6렙은 빨리 지킬테고 카타리나 집 아깝게 풀은 뺐지만 혹시 몰라서 썼습니다 뭐 경험치 먹어서 아깝다고 생각은 안해 이제 아래캠프 먹으면 6이거든요 이것까지 먹으면 6이에요이달리가 아, 여기 있었나본데요 처치했습니다. 발도를 했습니다 와, 이자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거든요. 음. 아까 미드갱 경험치로 인한 용렙스노우볼 니달리가 초반부터는 깊이 빠져버린다? 그럼 이제 피들한테 계속 할게 없어요 이게 바로 초반 운영 개어와드부터 시작해서 바탕 경험치 선 라인 푸시권 이겁니다 제가 볼때이 영상 아주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특연도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판이 될것 같아요 말리지 않은 운영법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니달리가 들어올 수 없었죠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여기 핑계가 박혀있는 걸아는데 자신이 니달리라고 생각을 하면 니달리 무리를 하네요 아이고 달리형님 귀환했겠죠 이거는 그냥 미드에 깔게요 미드에 까고 카타리나 로에 못가게 압박 준다 그렇지 달리형 우리,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잖아. 힌트 지금 군까지 있어요. 이거는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모습만 보여주고. 다이브 하는 척만. 니달리가 이할게 없어요. 피드 상대로. 11분 벨트. 아이고, 우리 니달리 성님 화나셨네. 만다달또 음. 만났네요. 이게 바로 만난 거거든요. 전판에 이어서. 똑같이 핑박아주면 됩니다. 정복 푸네요 정복 정보. 탑 조심. 라인 밀어주고 리달리한테는 초반만 안 말리면 돼요 만약 여기 칼라브리까지 살아있다 그럼 진짜 게임 끝 와우 한 로드가... 스페이제 또입맥되거든요 아튼 노스페래영도 안치는 거 확인했고 더지이내여저갈때거의밖에없어을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끝났는데요? 아군이 다어 이치하치했습니다 <목소리> 이치하치했습니다 곤양이 컷뭐 이러고 위캠 돌고 다시 용가면돼요 바텀 주도권 이용해서 왕쥬 하르시곧 코트 하우서 하우스 왕쥬 탕후라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